에서 들어 오실 때는 그냥 쭉 오셔 가지고 금낭 사거리까지 오세요. 그래서 오시면 르 바로 차다고 오시면 제일 모조 호남별령 경변나사가 보입니다. 여기가 충장로 5가 부속가게들이 많은 골목입니다. 이쪽으로 보면 저쪽에 앞쪽으로 쭉 보이는 부분이 충장로 사가고요 이쪽으로 쭉 보면 한복 거리입니다. 충장로 5가 일반 부속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충장로 5가 입구에 대대란카메라고 부속가게입니다. 여기가. 부자재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하시면 됩니다.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요. 이렇게 안에가 쭉 많이 있습니다. 이쪽에는 안감들이 쭉 쌓여 있고요. 이쪽으로는 실들이, 부자재 실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쭉 보면은 필요한 실들은 다 있습니다. 여기 위를 보면 지퍼들도 무진장이 많잖아요, 여기가 지금. 저 안쪽에도 실크 실들이 엄청 많습니다. 안쪽에도 이렇게 보면. 여기가 강주 시내에서 안감 부속들은 옷 만드는데 부속들은 강주 시내에서 제일 큽니다, 여기가. 충장로 5가 입구. 4가 끝나는 지점 5가 입구에 오면 은 베데랑감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에 찾아오시면 은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고 얘기하시면 은좀더 잘해주실 겁니다.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